갑습니다. <웃음> 직장 상사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네요. 지금 정말로 그만두고 싶으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겠지만 <웃음> 상사가 참 한심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알랑알랑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네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해도 몰라줘요. 누가 상사가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를 너무 몰라주니까 그 상사가 미워지고 일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렇죠. 누구나 좀 애쓴다고 알아주고 일해야 되는데 상사하나 참고 지내지만 직장을 옮겨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어, 일단 뭐 그동안 과거에 흘러온 게 있어서 그렇지만 상사가 참 한심하다는 평가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성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은혜의 관점은 유지하자고 했죠.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직장 상사가 싫으면 지옥 같아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 상사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에 대한 고마움 은혜 같은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은 바닥에 깔고 계셔야 되겠다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마음을 바꾸면 뭐이 직장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 내가 몸 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감사함, 은혜의 마음은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그좀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 이 상사에 대해서 인정할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한심하고 꼴보기 싫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은 결론은 뻔합니다. 이 고민이 깊어져서 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대로 긍정적 요소가 있고 직장 상사의 그 많은 장점들과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작은 잘못이나 원망 같은 것이 이큰 것들을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이쪽이 큰 거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게 더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국집되다 보면 이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건 아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속상한 것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좀 좋게 평가해서 속이 상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정당한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은 깊이 해볼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과도하게 상대방의 평가, 상대방의 나에 대한 평가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아니 과민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밤새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못한다 잘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깔아앉아가지고 페이스를 잃어, 잃어버려가지고 그 평소보다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나를 내 마음이 추동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경계 역경, 난경이 부닥치면 어때요? 지금 이 경계가 그렇죠. 나를 과소평가하고 낮게 평가해주는 그 상사가 경계잖아요 그 경계 때문에 내가 계속 작아지고 이렇게 침체되고 의기소침하고 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거는 뭐예요 아, 내가 정말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좀 넓게 보면 직장 상사 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내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걸렸다고 해서 내가 의기소침하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다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맡은 일을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평판도 달라지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당한 그 원인, 행위를 하면 그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어때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내인생이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언제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깊이 봐야 돼요. 이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상사... 예?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과민한지 혹시 내 마음 안에 그럴만한 요소가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또왜 이렇게 내가 예민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 아까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상사가 미워지기 때문에 일하기도 싫고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그 여타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깊이 보고 또왜저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만 좋게 지내는지도 봐야 되겠죠 아그 사람이 정말로 한심한 정말로 한심한 상사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정말로 한심한 상사 때문에 내가 한심한 취사를 한다 불합리한 취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그 사람은 그냥 그런 그래 한심하게 살라고 하세요 <웃음>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인간관계를 하고 서로 개선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상세 직장에서 상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내가 할 일들을 꾸준히 하는 그 마음의 힘이 있으면 아마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 섞인 추측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